전국 미분양 1위를 기록하고 있는 대구의 메머드급 아파트 단지가 공급된다. GS건설이 2023 가구의 대단지 자이 아파트 분양에 돌입한 가운데 분양 성적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GS건설은 이달 4일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삼동 일대에 들어서는 대명자이 그랜드시티의 모델하우스를 열고 본격적인 분양에 돌입한다. 이 단지는 대명 삼동 뉴타운 재개발 사업을 통해 지하 2층, 지상 최고 34층, 17개동 총 2023가구의 대단지로 조성되며 이중전용 면적 46에서 101제곱미터, 1501가구를 일반 분양한다. 현재 대구는 급격한 미분양 증가에 허덕이고 있다. 국토교통부 통계를 보면 지난 9월 대구 미분양 주택은 2만 539가구로 전국 17개 시도 중 미분양 물량 1위를 차지했다. 미분양 증가폭도 가파르다 대구 미분양은 지난해 12월 1977가구에서 올해 3월 6572가구로 대폭 늘어난 이후 6천 가구대를 유지하다 7월 7523가구 8월 8301가구로 훌쩍 뛰었다. 9월에는 전월 대비 27% 증가해 어느새 1만여 가구를 넘겼다. 올해 초부터 대구 미분양 상황이 악화됐지만 밀어내기 분양의 공급은 멈추지 않고 있다. 대구 부동산 경기가 지난 몇 년간 활황세를 보이면서 주택사업자들이 앞다퉈 분양을 계획함과 동시에 구도심 곳곳에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진행된 탓이다. 과도한 공급에 대구 분양시장 열기는 다른 지역보다 더 빠르게 식었고 이제는 분양만 하면 미달이 나는 미분양 랩으로 전락했다. 그럼에도 주택사업자들이 울며 겨자먹기로 분양을 택하고 있다. 한 분양업계 관계자는 분양하면 미달될 것 같고 분양을 미루자는 이자 등 비용을 더 이상 감당하기 힘들어 주택사업자들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면서 그나마 여력이 있는 곳은 상황이 나아질 때까지 기다릴 수 있지만 그게 아니면 준공전까지 탈자는 생각으로 어쩔 수 없이 분양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미분양 해소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11월 7에서 일 9일 청약 접수를 받는 대명자이 그랜드시티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업계에서는 모집 가구 수를 채우기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대구가 이미 공급 과잉으로 씨름하는 데다 시세 대비 높은 분양가, 애매한 입지 등이 그 이유로 꼽힌다. 대명자이 그랜드시티 분양가는 전용면적 84조곱미터 기준 5억 1 9 0 0만에서 5억 6,500만원으로 책정됐다. 인근 아파트 시스 대비 가격대가 높은 편이다. 단지 길 건너편에 위치한 달서구 두류동의 두류파크 k c 시스위치 전용 84제곱미터 분양권은 지난달 7일 4억 59만원에 거래됐다. 대명자의 그랜드시티 분양가 대비 1억원 낮은 가격이다. 이 단지는 이달 입주를 앞두고 있다. 올해 6월 종공한 교대역 하늘천유 센트1 전용 84제곱미터 분양권은 지난달 26일 4억 8895만 원에 거래됐으며, 8월 입주를 시작한 대명역 센트럴 엘리프의 전용 84제곱미터 분양권은 지난달 3일 4억 5614만 원에 팔렸다. 두 단지는 각각 대구 지하철 1호선 교대역, 대명역과 가까운 입지를 갖추고 있다. 대명자의 그랜드시티 입지 VR 화면, 반면 대명자의 그랜드시티 인근에 지하철 2호선 방구개역과 3호선 남산역이 있지만 도보로 이용하기에는 거리가 있는 등 입지 면에서는 아쉽다는 평가다. 대명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대형건설사 브랜드와 대단지 아파트라는 참의 뚜렷한 장점을 찾아보긴 어렵다며 주변에 4억원 후반 신축 아파트 매물이 많고 앞으로 입주 물량도 많이 남아있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대명자이 그랜드시티 에서 중도금 무이자 발코니 무상 확장 등의 혜택을 제공함에 따라 수천만원의 분양가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대구 분양시장은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이달 초 분양은 두리약자이가 평균 6.5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순위 내 마감에 성공했지만 정당 계약 기간 내 완판을 실패하면서 현재 추가 계약을 받고 있다 송승현 도시와 경제 대표는 집값 혈락이 지속되는 현재 매수자 우인시장이 형성되면서 수요자들의 옥석 가리기가 심화될 수밖에 없다면서 분양가나 입지 측면에서 애매한 단지들은 선택을 받기 어려워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도권 분양시장도 휘청이는 가운데 특히 대구는 미분양이 많이 쌓였고 기존 물량도 해소되지 못하고 있어 분양호 실적을 기대하긴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